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현 사리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고개를 넘지 않고, 어, 이제 옆길로 이제 가셔가지고 분당 접근성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차량을 이용하셔도 좀 막힘없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들 선호하시는 지역이에요. 이번에 위치한 이 현장은 평지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도보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시고, 앞쪽으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초등학교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현장이다 보니까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도 굉장히 좋고 면적도 넓게 나와서 어 지금 나와 있는 빌라 중에는 굉장히 인기 몰이를 할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세대에 선점하시기 바랍니다.